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편의점 먹방입니다! 원래 편의점 먹방은 오프닝을 밖에서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오프닝을 했고요 오랜만에 편의점 먹방 새 걸로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입성! 빠방구니가 네, 있어야지 오늘은 또뭘 먹을까요? 어? 맛있는 거 많이 나왔다 꽉 차있네? 눈매가 아까 텃파이티 먹어가지고. 이거 하나? 먹고 싶었어요, 사실.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먹는 불닭이 있어야겠죠? 이거 하나? 닭다리, 이거 하나? 제육볶음 맛있겠다. 케이크도 먹을까나? 아, 모찌 롤. 아, 모찌 롤을 먹을 까야 초코모찌를 먹을 까 그냥 모찌 롤 먹을래. 불닭에 닭발 넣어 먹으면 맛있겠죠? 오랜만에 촬영한다고 좀. 이것저것 다 먹고싶네요 근데 지금도 많이 사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자파게티 어머 저번에도 제가 물 한번 버렸었잖아요 이거 물 버리는 거 아니래요? 얘는 어 얘는 확실히 버리는 거예요 물 버리는 거예요 체육볶밥 이렇 그생겼는데 살짝 뭔가 애가 안 촉촉해 보여요. 전자렌지 샀다리 전자 오 반반이구나 반반이에요. 일단 제육덮밥 돌린 모습인데 요만큼 있고 밥이 요만큼 있어요. 불닭 지금 면이 딱한반 익었거든요? 물을 표시선에서 절반을 버려줄 거예요. 원래는 다 버려야 되는데 절반만? 면 지금 다안 익었어요. 그다음에 백발 넣어주고 이대로 전자렌지 1분 30초. 스 넣어주고 어? 원래.. 원래 여 올리브유가 없나? 아! 그때 이것도 전자렌지 돌리면 맛있다 했는데? 이거 전자렌지 조금 돌릴게요. 이것도, 이것도 한1본 무사이에 치즈 치즈 분말이랑 불닭 소스 잘 섞어줍니다 닭발도 닭발을 이렇게 감싸서 먹으면 맛있겠죠? 트러플 오일 살짝 넣을게요 트러플 오일 짜파게티 그때 먹었잖아요 짜장라면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어수선하죠? 이게 오 상이 좀 작네요. 잘 먹겠습니다. 면류부터 좀 먹을게요. 얘가 불어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근데 제가 아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닭다리가 그냥 흔제잖아요 GS에 닭다리 맛있는 거 있거든요 그 스, 스모크 그 양념 돼 있는 거? 닭다리 사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그게 GS에서 파는 건데 그거는 다른 GS 먹방 때 제가 꼭 먹을게요 음. 뭔가 오늘 상은 꽉 차는데 뭔가 부실해 보여 제육덮밥 어? 제육덮밥 제육덮밥은 간은 좋은데 뭔가 얘가 퍽퍽해요 좀 수분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여기 국물이 좀 있었거든요 이 국물 좀 여기다 따를게요 어 이러니까 좀 진짜 그 우리가 흔히 알던 그 제육덮밥 그 모양이 나와요 국물 좀 넣으니까 잠깐 빨리 하나를 먹어 치우고 없애버려야겠어요 그릇이 아 이제 좀 자리가 널널다 그렇죠? 응. 음. 응. 음. 음. 이거지 이거지 음. 7월까지 한정 판매거든요 이게 제육덮밥이 2,500원이에요 가격은 진짜 착해요 가격은 착한데 만약에 이거 사드실 분들은 물 조금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조금 남았거든요. 닭발랑 국물. 그냥 같이 비벼 먹어야 마지막 디저트 이렇게 생겼고요 음, 음, 딸. 음. 속으로는 딸기 맛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모카가 낫겠다 했는데. 딸기도 은근 딸기맛이 좀 많이 나요 마지막은 딸기도 상큼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 오카를 먼저 먹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랜만에 편의점 먹방을 찍었는데 좀 자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게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뭔가 오늘은 좀 어수선한 먹방이었다? 제가 느끼기엔 그렇거든요 너무 편의점 먹방을 오랜만에 촬영하다 보니까 감을 잃었어 오늘도 이렇게 배불러게 한끼 뚝딱 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